내가 그래 너 야! 좋해까지 와. 그냥 를 좋아해 줘. 같겠네. 난 평생 내게를 응. 좋고안치지아 네. 네. <웃음> 너무하네 진짜. 보여주고 싶은내 노력을 이렇게 개무시하던 역시 야아치오렌지들이 거의 서안 가지네. 우리 밧데믹 라인는데 나비. 원하는 응. 거야? 왜 응. 얼차를 세워야? 아, 왜 얼차를 세워야? 왜? 아, 어, 미안해! <웃음> 아, 미안! 미안! 미안! 미안! 미안! 미안! 전화를 받잖아그러면 막, 친구랑, 아니, 야, 그게 아니라, 아니, 아니, 아니 그, 아, 진짜 돌겠네. 이러면서 얘기하다가, 전화 딱 끊어. 여보세요? 네. 네. 아,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이러고 딱 끊어. 그러면은, 손톱으로 하기에는 또, 이걸로도 색도 없고, 그게 안 돼. 이거 내가 돌려봤자, 이게 돌아간다, 이게. 이게 돌아가. 아으잘그게 아, 이게 그래서... 뭐지? 아, 빨리 들어 고마워. 아, 이게 뭐야? 뭐야 이거? 와, 나는 사기치네, 이거? 어. 야나 겁없.. 어, 겁없어? 야나 겁없냐고 왜 뭐하는데 니야얘 뭐해? 칼 어떻게 뽑아? 아니 칼 어떻게 뽑아 야칼 어떻게 뽑냐고 야 칼.. 칼뽑는키 뭐야 아.. <웃음> 쉬오 어디 노그으면 저한테 연락해요. 아니요? 좋아하는 거 아니고.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냥 신경 쓰여서 그런 거예요. 그냥 신경 쓰여서 그런 거예요. 그래아 이거 못 하겠어. 아, 좀 많이 나아졌네요. 그래도 초음보다는 많이 나아졌네요. 쌈땀? 편의점. 아 이거 어떻게? come 이 친놈들인가 이 새끼들. 야 여기 앞에 있어. 빨리 물어봐. 야 물어보라고. 새끼야. 물어보라고. 앞에 있으면 물어보지 못하면서. 파람이나 부르고 있네. 어, 내가 그런 거 진짜 많이 쓰나 봐. 근데, 내가, 아니, 있잖아, 이런 거. 근데를 진짜 많이 쓰나 보더라고. 친구들도 나 따라할 때, 근데를 진짜 많이 쓰, 쓰더라. 음, 음, 음! 음, 음. 물 마시잖아, 이 새끼야! <웃음> 아유스테이거서물 마시고 있었는데 깜짝 놀랬니 알겠지, 친구들? 알겠죠? 알겠죠, 여러분? 우리 오렌지 유치원 친구들 다들 <웃음> 아, 왜 말투가, 나는 얘가 자꾸 어린이 <웃음> 유치원, 유치원 말투가 되지? 에다루 애한테 하듯이 말이 되지? 에 오렌지 친구들 모두 잘 있었나요? <웃음> <이때요>. <웃음> 깜짝이야 뭔가보네 <한가> <웃음> <웃음> 친놈인가 이 새끼 아니 향맞고 있는데 방해하노 Damn, 너희 어제 피곤해보여서 오늘은 일찍 재우려고 한 2시에 끄면 그래도 1시간 정도 일찍 끄잖아 싫어 나가 지금 꺼져 가 가버려 나가 꺼져 가 잘 사람 자는 걸로 하자, <목소리가> 그리고 방송 <방석을> 오래 하자고 <웃음> 조만간 그렇게 할 예정 야이 새끼, 야이 미친새끼 석방! 석방! 석방! 석방 퀴스틱이라고! 뒤져! 뒤지라고! 그럼 잘 갈게 종종 특게더 들릴게 다들 안녕 사랑해 어디 서환가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어 이겠지 안녕